너무 아빠 어떻게미 얼굴이 미 아주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, 왼쪽. 좋아. 아, 고마워. 고마워. 좋아. 아, 아니 <목소리도> 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m yeah. u yeah. yeah. yeah. 지금 가는데지만이지 말라고. 이게 앞에 못지나가겠네 여러분들 뭐뭐 할까 봐. 아 이제 하세요아이대 여기 렌즈에 여기 여기 부분을 좀 무슨 얘기 하셨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다. 고 열심히 해주세요. 아저 이제 처음 왔다 어떻게 와잘니다 여기 <웃음> <웃음> 한번와주세요여러한 카메라 내주세요 이 정도 찍어서 많이 찍으셨죠? 네 아쉽죠 그죠? 저도 찍으시고 오늘 예